했지? 꼭 이겨서 엄마, 한테자랑할 거라고 그냥 다리가 부러져라 달리는데 저만큼의 엄마, 가 있지 뭐야 그래서 엄마, 품속을 향해 계속 달렸어 k e e Case of Talia, so. c o m 약속했으니까 o 기 이기겠다고 엄마 이 금메달 보이지? 엄마에게 이 메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, 이제부터는 눈치 안 보고 우리 대추나무를 볼수 있게 됐어 내가 나애리를 이기면 우리 집 마당을 마음대로 보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올해는 대추가 빨갛게 익은 것도 볼수 있게 됐어 아무때나 언제나 엄마 생각이 나면 올 거야. 엄마는 언제나 그 대추나무 밑에서 쉬었지. 엄마는 나랑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자주 힘들어했었지. 엄마는 늘 그렇게 피곤했어. 대추나무 그늘 밑에서 쉬듯이 그렇게 영영 내 곁을 떠날 줄 몰랐어. 엄마는 그렇게 한이 곁을 떠났어. 이제 이집 매매 계약은 완전히 끝났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집은 원하시는 날짜에 어, 빌워 주시면 됩니다. 느낌표. <웃음> 이사하시면서 정원에 나무나 돌은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. 아 걱정 말아요. 처음이 사왔을 때 그대로 두고 떠날 테니. 물량표 어, 아니야. 나야. 유지 아줌마. 경계 모해 아니, 어? 아니, 하니 구독하니. 아니야. 아줌마가 아. 이 집을 샀어 아, 이쁘 하니가 이 집에서 늘 살고 비, 싶어 했잖아. 비, 비켜요! 구독과 좋아요. 이제는 하니 마음대로 예전처럼 여기서 살수 있어 가까이 오지 말아요 어, 오, 오해야 딴 뜻은 없어 내말좀 들어봐 하니야 필요 없어요 누가 함께 살줄 알아요 엄마가 살던 집을 누가.